어디야? 어 저기다. 학교 아씨. 야. 여기 어, 잘한다. 야. 뭘 보여? 저거? 어! 보여 보여. 우 와. 크리광석. 아 어, 그래. 크리광석. 어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먼 여행을 떠날 거예요. 배타고 가자. 자안 가봤던 세계로 출발. 아야, 죽을 판이야. 하. 뭐? 아이신 누구예요? 그러는 너는 누구니? 저는 엄마 아빠랑 저 에버랜드 가다가 길을 잃어서. 이뤄서... 왜 여기 어디지너정찰 임마! 여기 어딘 줄 알고 마. 여기 어딘데요? 여기는 무인도야 무인도. 잘 들어. 지금부터 너와 나의 의사 생존을 해야 돼. 생존이요? 일단은 돌도끼 있지. 돌돌 돌, 돌. 이거 봐봐봐. 아 이거 이거요. 아! 그렇지 자 이걸로 저기 가서 나무 좀 베와. 나무를 이렇게 베라고요 그렇지 아예 이렇게요? 그 잘한다 아이고 코벅이 잘한다 그렇지 나무로 죽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한 3만 개만 해와 <웃음> 네? 아 <아이>, 농담이야 <웃음> 이거 이걸로 나무 안베지는구나아알았어으 아저씨 저기 멧돼지가 있어요! 잘 때는 잘 됐다 너무 배고프거든? 자 나는 왼쪽을 맡을땐 너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멧돼지 어? 똑집을 놔 똥집더라고요자자자자 자, 자, 자. 움직이지마 움직여 조심조심조심 자 자, 자. 앞에 보이지? 두 마리인데요? 어! 아! 아저씨 아! 어떡해! 아 뜨거워 어떡해! 아저씨! 잡아 잡아! 잡아! 잘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하하다 <웃음> 잘했다 맛있겠지? 아 맛있다 하하하 <웃음> 야야야 이거 돼지다, 돼지 다 돼지 아. 돼지야, 너 아까 저거 활 갖고 왔지? 네. 자, 활 싸와. 활이요? 잠깐만요. 잘 쏠지, 아 그럼요! 자.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저 야시. 왜? 활이 없어요. 안 되겠다 그럼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돌진, 아! 진 돌진, 돌 돌진, 돌진, 돌진, 야! 진오진한진잘진다진한진 야. 잘한다, 잘한다. <웃음> 대장 너 같은 모습이 있었을까 정말 다행이다 아돌돌돌돌 돌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우 잘한다 너 잘한다 이것도 이것도 그렇지 그렇지 야돌이 하니까 얼마나 좋니? 응? 어? 사실 내가 이곳의 이장이었단다 이장이요? 그렇지만 다른 동네 놈들이 쳐들어와서 내 집을 빼앗고 약탈해갔어 내가 우리 집을 찾아야 되거든 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 칼을 들어다오야자자자 자, 자, 그렇다면! 자자! 네? 아니 졸려 어, 제 침대는요? 니가 아, 만들어 아싸? 아이고 클래싸네 남들 근데 보면은 우리 그냥 휴양하는 줄 알겠다 일단은 이 아저씨가 배를 만들 니까 배를 만들고 쫓아와봐 자원 자원 캐러 가자 자원! 오케이! 자 타라! 아 감사합니다 따라와라와 보트도 만들고 이 아저씨 손재주가 좋네 아이고 밀이다 밀 그렇지 그렇지 밥 해먹어야 돼 이게 필요하다 저기 저기 사슴 이다 사슴 어디야어 저기 있다 할게 아저씨 이야 어기 잘한다 이야 아저씨 모르는데 어떡하지 야쏴 잘한다 <웃음> 아하하하하 아이고 너 잘한다 고봉아 감사합니다 아유 잘 만든다 나 너무 잘 만든.. 제가 무슨 소리 지금? 으악! 샀습니다! 샀습니다! 오! 잡아! 잡아! 잡아! 아이고 잡아 잡아라, 잡아라 잡아! 잘한다, 잡아! 잘한다 잘한다 고봉 잘한다 이제 석탄 캐러 가야 되거든? 석탄은 왜요? 그래야 고기도 맛있게 구워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만들 수 있어 고기 하나면 되죠? 그렇지 됐어요 아저씨 어우 너 이제 혼자 사람도 되겠다야. 오케이 오케 자. 아 이거요? 시작. 가자 가자. 아와 이거 진짜 편안해 아저씨. 그렇지. 자자자 또또또또또또동물 보여요 저거? 어 보여 보여. 우와너눈 좋다. 저는 눈보다 코가 좋아요. 이쪽 조심 따라오세요. 구리광석어 그래 크리광석. 제가 여기 특이한 거 만들어볼게 아저씨. 뭐 할라고? 굴이 스미스라고요? 자,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모은 굴이 있죠? 이거 잔뜩 넣어봐요 오! 쇠도 만들어졌어! 이거봐요 지씨 업그레이드 됐어요! 청동독독이에요청동복독 청동국기. 이거 봐 보이죠? 보이죠? 훨씬 세요. 오 그래 그래 그래 오이짜 오이짜 구리광 좋았어 돌도 돌이 두 번만 이렇게 해줘야지씨 네가 젊으니까 이헤르비보 다야 빨리 다 빨라 어? 확실히 이제 인정됐어 모든 지휘권을 너한테 주마 아 진짜요 앞으로 네가 시키는데 다할게 진짜죠 어 <웃음> 엎드려 빠 너? 뭐차 어? 빨리 야 이건 반말이잖아 자철 합성도구 옆에다가 만들게요 그래 그래 그래 자 어때요 더, 더 강력한 보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아 철봉이 필요했구나 철봉 철을 좀 구하러 가야겠는데요 아이고 철은 또 어느 섬을 가냐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린 먼 여행을 떠날 거예요 배 타고 가자 자안 가봤던 세계로 출발 오여기좀 다른 세계예요 그래 그래 어, 뭐 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사막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저 코끼리 센시 코끼리! 아야 됐다 일로 와 누워요 그래 그래 그래 코끼리에서 들어가 보자 그래 그래 그래. 조심 조심. 왠지 코봉이가 코끼리에서 만들어 오니까내집 같다. 어이 안에 뭐 있어요? 어 조심 조심 조심해. 아씨 아씨 저부터 갈게요. 어 여기 왜 샘물이지?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일단은 아씨 캐어캐어케이 안에 있는 거 뭐지야? 아! 만들겠군. 하하하. 거왜 빽꾸우래요? 내가 먼저 거든 내가 먼저 시작요 자, 제가 디디 철합성을 할게요. 야 대박 대박. 오, 아저씨 <웃음> 철검이요오 철검. 짜잔 보이세요? 오, 오. 이게 바로 철검입니다. 나 나도 한번 봐. 나도 한번 봐. 한번한번 쓰자. 자 철검 어때요? 오! 오, 경이롭고 아름답고 무겁고 뭔가 튼튼하고 와 이거 하나면은 다쳐을수 있을 것 같아. 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시 다시 내 집을 찾을 거야. 이놈들 찾더라.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 아 그래, 그래, 미안, 미안, 미안. 저 그만 진정하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갑옷부터 모든 장비를 풀로 장착한 다음에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 그렇지. 그럼들은 우리보다 더셀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차원 모으고. 준비한 다음에 아저씨 집을 전한테 찾아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고고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나쁜 놈들 가만